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남수단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딩카족입니다 남수단의 나일로트계 민족들 대다수가 이렇게 장신인데 딩카족은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키가 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남수단에서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딩카족은 남성의 평균 키가 약 190cm, 여성의 평균 키는 약 180cm로 이른바 건인민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한 딩크족의 평균키는 183cm로 1963년 이미 세계 최장신민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럽 내 장신국가들로 알려진 북유럽과 독일,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신장이 180cm 초반이라는 점. 평균키가 약 174cm인 한국 남성과 비교해보면 10cm가량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특징을 살려 딩카족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활약한 마누투볼이 있습니다. 키가 231cm였던 마누투볼은 현재까지도 NBA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선수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큰 키에 가늘고 긴 팔다리, 작은 머리를 가진 딩카족은 패션 모델 일에 가장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태어난 니아킴 게트윅은 독보적인 검은피부와 우월한 신체조건으로 세계 패션업계에서 초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